오늘은 오늘... 오브 가디언스 M D 스를 플레이 해볼 거예요. 와우, 와우, yeah. your English is very perfect, man. 와우, wow, man. 와우, you. wow, gorgeous man. 아니, g wow. man. Holy m o 영어로 안 했는데 뭔 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영어로 안 했잖아. 아니 잠깐만 지금 한편이가 화장실 다녀온다 했잖아 이런 약한 광고. 와 맞다 막 약방 같은이라고. <웃음> 아, 가, 가다가 산거 아니야 이 정도면 사람 있어요? 아예예 예. 예, 예. 아... 들어오세요. 사람 없어요. 들어오세요. 사람 없어요. 들어오세요. 사람 없어요. 들어오세요. 패스워드 혹시 알수 있어? 아 이거 무슨? 패스워드를 몰라? 아 한편아. 우리 항상 쓰는 와 진짜 너무하다. 혜빈이 형한테 관심이 진짜 없구나 너. 뭐? 뭐 정신 안차인나야 다들 우리 한편이한테 왜 그래? 한편이 귀여우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잠시만 누나 <웃음> 한팬이 귀여운 이제 놔버렸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의 게임은 경찰과 도둑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도 어떤 게임인지 정말 전혀 몰라가지고 근데 전혀 모르더라도 라미 빗솔 연비 팀은 좀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 야 이거 수리남 컨텐츠대로 한번팀 해보자 도도하고 경찰 똑같이 간다고? 원래 아, 근데... 그런 거야 이 게임은 당장 뭐 하냐 <웃음> 아니, 아니 지금 밸런스 좀 보고 있잖아 어 이게 맞네 오토 밸런스 하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야 이게 컴퓨터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밸런스가 맞나봐요 자 그러면은 야 이거 프렌드리 파이어 이거 킨다 이거 같은 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약간 직업이 있다 메딕, 뭐 스나이퍼, 파이로 뭐 이런 게다 있네 근데 여러분 이거 오. 희한한 게요 한글을 지원한다고 써놔 놓고 옵션에서 한국어를 선택을 했는데 아무것도 한글로 변한 게 없어 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게임이? 마음속으로만 지원을 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 진짜로 한글로 써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거? 야 도둑이 멈췄대! 야 이거 어떡해? 에? 멈췄다고요? 전 시작을 안 했는데? 아임 레디 밑에 거 누르면 자동 시작이야 오우. 근데 뭐가? 뭐고 키가 뭐고 뭐 아무것도 안 알려 주냐?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연비가 한 패에 죽었다. 야, 팀이야. 나 해? 같은 팀이 어 아, 뭐야? 아니 한 패도 <웃음> 팀이... <나도> 못뭐난너 <웃음> <나도> 같은 팀이야. <웃음> <아니>, 한 패에 죽기 일로 저기 떨어지야 이거 어떻게 안쪽으로 진입은 못 하나 보다. 아! 아! 이거 안쪽으로 진입은 아! 못, 못, 못 해? 해? 이거 문 부숴야 돼. FBI 어퍼나. 이거 총으로 쏴서 깨라는 거 아니야? 처음 문만 어, 어, 어, 멈췄 아니 아니야 2D가 뭘 훔치는데 성공했어 이번 판은 아~~ 뭐아 그런게 있어? 일단은 우리가 이 게임을 좀 알아야 될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캐릭터 직업을 먼저 고르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아임레디를 누르면 시작을 하는데 근데 비소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키 따로 있음? 응? 어? 문 부숴 문 부숴 안되잖아 오 어, 어, 됐다 진입 이 샌드위치는 뭐야? 이런 아이템은 뭐냐? 샌드위치 이런 거뭐 모르, 모르겠어 야야문 열리는 소리 났어 빗소라 아 야, 야, 내가 낸 소리구나 아 <웃음> 미안 갑벌는 거 누구야?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누구 발견한 거 있어? 여기 한 편이 있어요 저 있다! 저 있다! 위 있다! 위 있다! 위! 문에 막아! 막아. <웃음> 아. 진압페진압페 FBI 오븐업! FBI 오프너러! FBI!! 나 투디한테 칼로 당했어 닌자있다 닌자 아 나도 죽었어 와야 투디 너무 잘해 야 근데 이거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다행이다 FBI Open up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아 샌드위치를 들고 탈출하는거야 그 샌드위치가 훔쳐야 되는 물건이네 그 동그라미가 아 아, 이거는 오히려 경찰이 지키는 거다. 뭔가 서로 싸운다기보다는 경찰이 지키는 게임이네. 야, 그러면은 이거 적팀에서도 한명 정도는 녹화를 해줘야 되겠는데? 연배님한명 녹화해달래요. <웃음> 연님 <웃음> 연배님, <웃음> 녹화해달래요. 이 <웃음> 자식아. 어, 우와! 야, 이거 경찰과 도둑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팀 데스매치 이런 총싸움으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VIP 이스케이프 해가지고 이제 VIP 탈출시키는 걸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폭탄 설치하고 푸는 이런 걸로도 할수 있나 봐. 오! 어 그러면 VIP 이스케이프 한번 해볼까? 이거는 뭐지? VIP 이스케이프는 가드들이랑 킬러들로 이루어진데, VIP가 원래 가드 사이드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시키는 건가 본데, 뭔가 이렇게 5분 게임으로. 이거 어, 한번 해볼까? 아 가디언이 있네. 야인 거지. i VIP가... p 아 p 아 e r a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나나 아퐁 아아 그래 나이 뭐가 뭐가 아그다아아 뒤로 물러나 뒤로 몰라 나 물러나. 아, 뒤로 물러나어 뒤로 이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 어때 이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 이 나와 이 싸움에 미친 사람아 <웃음> 아나 한번 아, 이제 위로 위로 위로 위에 뚫어봐 위에 뚫어봐 위에 뚫으라고 있어 <웃음> 못 나가 이거 못 나가 아못 나가 못 나가, 나가. 야, 내가, 막을게, 내가 어, 어. 막아 내가 막아 내가 막아 내가 막아 폭탄 집어넣어 폭탄 아아야 프렌들리 파이어 아아아아아 가자 가자 오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지금 <웃음> 들어가 지금 <웃음> 들어가 미라 붙여 아라 붙여 미어 붙여 미라 붙여 포시 포시 포시 포시 아시포 e g g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자 있다 자 <웃음> 안돼 아아아 나가 아. <웃음> 인데 아바 인스타 아, 아, 아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 주세요. 안 돼. 살려 주세요. v IP 님. 제가 보시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야, 라미 살리러 가. 라미 살리러 가. 어가. 타코 타코 타코 타코. 히스토리 너무 잘해 야 람이 근데 지금 빨간색이야 피가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치즈 어, 어, 어. 치즈 치즈 저올수 있는 길로 앞뒤로 치지. 앞뒤로 앞뒤로 저희 앞뒤로 포위합시다 일로 어, 오시죠 일로 오시죠 일로 오시죠 안 돼~~~~~ 내가 죽였어 야 연비가 스나이핑 했어 예 깔끔하게 와 모드가 좀비 러시도 있고 근데 좀비가 또 사람인 거야, 이렇게. 근데 연비가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왜? 녹화해야지 연비야. <웃음> 아, 맞네. 나 녹화 틀지 그러면은 이렇게 아, 가자, 이렇게 좀비 세 마리. 어, 어, 좀비 세 마리 이렇게 가자. 어, 아이 뭐 흥거리. 아 어? 이거 어떻게 니다 뭐, Hungry 2! Human 어? 미, Brain Yummy! m e t a l Sound! 야 이거 불끌수 있다. 야 우리 불 끄면서 나이불 끄는 <웃음> 좀비 예스 예스 요! 오케이 오케이. <웃음> 저, 저 밑에 있다, 저 밑에 있다! 절전 생활아! <웃음> 얘들아 조심해라! 오! 오. 각 걸려 각 걸려 오! 각 걸려! 아아 이거를 지키래. 이거 총 3개를 지키라는 건가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군데 그러니까. 있는데? 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 눈치 보는 좀비 아 저기 온다 내가 앞장 설게 내가 앞장, 앞장 설게 야 저쪽 저쪽 위쪽 위쪽 밑에 밑에 밑에 자기가이나다가 좋아 좋 내가 여기 막을게 여기 내가 막을게 어깨 어깨 어깨 어깨 방패 좋아 방패 야방패어길길안돼길 양양 양냠냠양냠양냠양냠냠냠양냠양 양양 양양 양거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아 양양 양아양아아양양먹양아아양 양양 양아아양양먼 양양 리아아양 양양 아아아아아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 아아 양 양양 양 엄냠냠냠냠 다 먹었다. 엄냠냠냠냠 다 먹었다. 어, 빠르네. 아, 근데 야, 보디가드 재밌는데 보디가드. 보디가드 한번 더 할까? 이거 맵에 VIP가 어느 곳으로 도착해야 되는지가 뜨나? 어, VIP. 라미가? 음. 아하하하. 하하하. 아, VIP 시군요 아, 저기에 뜨는구나. VIP 출구. 뒤에, 뒤에. 어. 아, 아,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나 아픔, 나 아픔,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야, 야, 나를 지켜지 이거. 정신 나가고 못하네 이거.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일로 나와. 파! 아, 아, 아, 뭐야? 어, 뭐, 야, 뭐, 어디서 뭐, 뭐, 나, 뭐, 뭐, 나 쐈어? 어, 나무서임스테 어. 어. 아, 임스테어. 나 무서워. 네가 알아서 살아 남아 이씨. 이런 정신 나가. 월급 안 받고 슬퍼? 여기 여기. 어디서 어디서? 그지마 그치마, 아픈 거야. 어, 그만 그 나이스 컷! 아아! 컷컷컷컷컷 어, 자네 잘하는구만 여 예, 들어오십시오!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어, 밑에! 밑에 두고 있는 이쪽으로 나오시면 위로, 위로 위로 어 탈출을 어디를 자네 내분 부서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런 아. 미친 <웃음> VIP님 제가 보시겠습니다 안돼! 아, VIP, VIP 안돼! v i p 어. 안돼! 네가 숨으면 어쩌자 는 거야? 방패오른오른 오른쪽? 오른쪽 밖에 못해 내 얼굴에 돌멩이를 던지고 있어! <웃음> 아아 그렇지. 무부부부. 무부부부. 무부부부. 어 오른쪽. 뒤에 뒤에 뒤에. 이쪽. 뒤에, 이쪽, 이쪽, 뒤에, 이쪽. 이쪽. 이쪽. 돼요, 이쪽. 이쪽에. 무시해 무시해. 무시. 어여다 여태다. 여 빨리 여태다. 빨리 빨리. 위위위위 자객자객자객. 여기 어떻게 가. 여기, 오케이, 여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가. 여기. 보면아 여기. 여기 어떻게 나가. 안돼 안돼. vip 지켜, vip 지켜. 야, 야, 나이스 어 <웃음> <웃음> 그렇지. vip가 직접. 여기 어야 되나? 아아 <웃음> 아! 아! 아! 아!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무조건 마 거기서 길막이라도 해. 뭐 있어? 아그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뭐가 있어? 어우 쭉쭉쭉 어때? 아 설마 벽 부수고 나갔어야 되는 건가 뭐? 뭘로? 못해서 아 탈출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근데 뉴 좀비 하나 열렸다 산성 좀비. 뉴 <목소리> 좀비. 어. 아 요거 좀 재밌네요 여러분 심지어 이거 무료 게임이거든요 재밌으니까 여러분 요거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나봐 더 되게 많을 수도 있나봐 요거 좀 깔아놔요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요것도 깔아놓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노어봐